어. 오! 머리통이 갈라졌어! <웃음> 너무 징그러운데요? 으 이게 뭐야? 어 근데 서있어요 어? 와! 이게 뭐야? 어 뭐야? 으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4 신규 보스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스인지 바로 보러 갈까요 바로 버격이님 영상으로 말이죠 Let's go. 자 영상 시작합니다 야 이제 톨빅터를 잡아내고 톨빅터가 이 저수지에 물을 틀어버려서 양분을 삼아 몸이 엄청 커지고 바닥이 무너졌죠 와 이렇게 바닥이 무너진 채로 구치 피클즈는 깔려버리고 플로피 팬츠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좀 위험해. 니블러와 같은 상황이죠. 어 톨빅터 그냥 혼자만 죽지 않겠다. 이런 심산인데 어 톨빅터 더 끔찍하게 무너져서 브로콜리 무침이 되어버렸고요. 자 이제 아이들이 살아남았는지 봐야 합니다. 자구치 피클즈는 오케이 역시나 살아남았고 이 친구가 진짜 끈질기죠 어 플로피 팬츠도 살아남아야 하는데 여 살아남았다 나이스 야 우리 친구들 체력이 굉장하군요 자 브로콜리 무침이 되버린 톨빅터 자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제 주인공은 새로운 챕터 페이즈 보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친구들을 보내주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데 여이 친구 제스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의 생김새처럼 문이랑 벽들도 반반으로 보라색 녹색 칠해져있고 꽃들이 사방에 깔려있네요 와 문이 막혀있어요 발판으로 어 쪽지가 있다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야만 한다 내 충고를 받아라 이렇게 써있네요 무슨 뜻인지 한번. 오 뭐야 이거 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누구죠 어떤 몬스터 이거 스팅어 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와 눈이 너무 큰데 눈 맞죠 여러분 약간 발이 뾰족한 발톱을 갖고 있는 공룡인지 곤충인지 모르겠는데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우와, 뭐야? 더 이상 유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던전이에요, 던전. 우야, 유치원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 마계 던전 같아요.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문이 사방에 깔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나오네요. 과연 여기서 신규 보스가 등장을 할지. 오! 열린다! 오, 뭐야! 오! 여러분, 보셨어요? 야, 뭐야? 이 친구가 헝키라고 하네요. 야! 우와, 오랑구탄! 우와! 팔이 뭐 다리가 거의 뭐 약간 요슬램프 지니 마냥 엄청 기네요 저 문에서 쭉 나와가지고 달팽이처럼 손은 두개 약간 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슬라임처럼 쭉 늘어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야 다음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지금 영상은 ms 툰즈 님의 영상인데 제스터의 비밀 시크릿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챕터3가 끝나면서 아기 오플라버드랑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제스터가 아기 오플라버드를 납치하고 갔는데 맹걸! 야! 신규 보스 몬스터가 여러명 보입니다. 철창 안에 갇혀있죠? 초록색 토끼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눈 한쪽이 저렇게 된걸 봐서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가 떠오르네요 오! 등장했다 납치를 한게 아니라 놀아주고 있는 건가? 오 뭐야 오 뭐야 오? 어? 찌부시킨 건가? 오! 아기 오플레버드 놀아서? 놀라가지고 오! 입에서 폭탄을 던지고 야 너무 잘싸우는데요어 <웃음> 안돼 한대 맞았어 이거 아동학대야 이러면 안 돼요 야..어떻게.. 야.. 역시 이분의 영상은 액션 퀄리티가 진짜 최고야 자 버튼을 누릅니다 오! 끓는 물에 치킨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멈춰야 합니다 아기오필라버드는 제가 없어 자 드론으로 오! 잡혔다 어떻게 오! 뭐야 야 이번 보스 반사신경이 엄청난데요? 아이 버튼을 밟아서 누르게 되면 야, 잡힌건가 뭐야 버튼을 눌렀어요 제스터가 대신 눌러줬습니다 우와 어 뭐야 머리에 뭐가 떨어지는데요 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머리에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빨리 오피라 버드를 구출해야합니다 오우 또한대 때린다 한대 때린다 오자 헛방 날렸구요 자 다시 날 때리게 해 피해 오케이 딱 이때 때려서 아 이거 약간 챕터 3에서 그 거북이 참 타마타키? 타마타키랑 싸울 때 약간 혓바닥 피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면서 오 머리통이 갈라졌어 너무 징그러운데요? 으 이게 뭐야? 야 근데 서있어요 어? 와! 이게 뭐야? 어 뭐야? 으 둘로 나뉘어졌는데요? 우와 뭐야? 이게 가능해? 야 그러면 얘네들이 둘이 원래 둘이었는데 합쳐진거구나 우와 야 그럼 얘네들 또 없애버리면 4 명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야 어디론가 내핑개졌쳤습니다오이 친구가 구해줬어요. 아까 철창 안에 갇혀있던 이 녹색 토끼. 야 뒤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야 너무 재밌는데요. 야 다음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야 역시 이분의 영상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공식 챕터 3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이번에 너무 큰 실망을 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보러 갈까요? 자 세번째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자 챕터3가 끝나면서 아기 오피라버드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죠. 그랬더니 제스터의 팔이 슥 지나가면서 영상은 시작합니다. 자 버튼을 누르고 뭐야 누르니까 바로 열리네요. 자 이제 별다른 건 없는데 이것도 누르면 될것 같죠? 자, 눌러봅시다. 저, 뿅! 하고 누르고 자, 문이 열리는데 꽃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꽃들을 피해서 오! 이제 제스터에 팔이 나오면서 방이 나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어! 어 야, 탑사키... 공식 3에서 이 게임한 PTSD가 오려고 하네요. 와, 이 벽돌. 너무 끔찍했어요, 이 게임. 진짜 방법 하나도 안 알려주고, 알아서 깨라는 느낌의 그 게임. 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PTSD가 오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이 게임은 굉장히 쉽네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자, 그렇게 카드키를 작동시키고, 버튼을 누릅니다. 뭐 바뀌는게 있나? 오 벽돌이 진짜 많네요 이야 이 벽돌 쳐다보기도 실, 싫어 오! 저기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오! 제스터 왔다! 도망가! 오 뭐야 깜짝이야 자 문을 닫고 오! 행복은 가진게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오 저기 무슨 아 이렇게 꽃들을 피해서 지나가는 모드인 것 같아요 그치 이런게 나와야지 무슨 아3 자꾸 3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화가 자 점프를 해서 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아 이런 게임 재밌지 성취감이 있잖아 자 점프를 해서 이렇게 영상 끝이 났습니다 야 다음 영상 또 기대가 되네요 펑키 제이크가 나타났는데 어,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져요. 아마 적군일 것 같아요. 생김새만 봐도. 그리고 제스터가 굉장히 많은 팬메이드 영상으로 나오는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공식 챕터 3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야, 챕터 4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재밌는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